아, 어쨌든, 여기서는 A가 0이 되나? 아, 그렇군요, 네. 그리고 얘는, 그니까, Y가 아니죠. 그니까, 러 여기, 그냥 0이라고 한. 아, 네. 음, 그리고, 동, 이것도 0이 아니고, 뭐, 한 별씩 있었는데, 네. 바로, 한 별씩 가요. 한 별씩, 한 별씩은, 이 라고 하고, 네. 어. 그리고, 어, 이거는, 그니까, 수축의 <웃음> 수... 수... 위치했는데, 네, X축의 위치 관계를 알려주는 플러시이 그리고 어... 네,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가는데. <목소리> <목소리>